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남주입니다. 아, 지금 앞서서 비디오를 제가 한 3개 정도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C샵을 공부하기 전에 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어떤 그 태도, 자료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이노에 대한 그 지오메트리, 포인트부터 솔리드까지. 다시 또 솔리드에서 서피스, 커브, 포인트. 계속 이렇게 데이터,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계속 매니플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일단 하기 전에 생태계가 그렇다 하는 거를 좀 알아두고 가시고 뭐 라이너를 굉장히 오래 쓰셨어도 그런 그좀 약간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제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하다는 거를 좀 반복적으로 보시고 한번 이렇게 포인트라든지 커브 한번 보게도 보고 연결도 해보고 하면서 특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기, 워낙에 이제 코딩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로우 레벨로 약간 굳이 이야기하면 해킹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뽀개고 추상화 시킬 수 있어야지 코딩을 잘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웃음> C샵 코딩을 하게 되면 뭐 사실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도 좀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신텍스부터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일단 무조건 그리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도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할 수도 없고 대상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라스 워퍼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은 좀 쉽게 쉽게 한번 베이직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그 라인오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만들죠 포인트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벡터 가보시면은, 포인트에서, 여기, 콘스트럭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서, 클릭해서 놔두게 되면, 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네. 그래서, 뭐, 포인트 치게 되면은, 아, 어... 콘스트럭트, pt라고 쳐야 되나? 오케이. pt라고 치게 되면 맨 위에 나오거든요. 콘스트럭트 pt라고. 동일한 아이콘이에서 여러분들, 그, 타이핑 더블클릭해서 타이핑 치셔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벡터에서 포인트를 뽑아내도 되고 아이콘 아니면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 컨트롤 알트인가 어 컨트롤 알트네요 알트 누르고 마우스 레프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인스펙션이 돼요 어디로 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컨트롤 알트 레프트 클릭입니다 자그렇게 해서 지금 포인트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블클릭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10으로 타이핑을 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죠? 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X, Y, Z. 이렇게 만들고, 또 X, Y, Z.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10, 10, 10에 가 있겠죠, 여기. 10, 10, 10, 10. 0으로 내려주고, 얘도 0으로 내려주고. 이제 파라메터라이즈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포인트 데이터들은 사실 x, y, z에도 x, y, z라는 데이터 프로퍼티를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 0,0이 나오죠. 0,0이라는 거는 이 포인트의 그 데이터를 일단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일단 0,0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밖에서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포인트라고 치거나 예 얘로 치거나 아니면은 인스펙션 해보죠. 파라미터에 이 포인터를 갖고 오거나 이렇게 <웃음> 이 컴포넌트를 끄집어낸 다음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그 여러 개할 수도 있고 일단 set one 포인트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얘도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얘도 포인트고 얘도 포인트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Ctrl C, Ctrl V 눌러서 이렇게 갖게 고오 되면 얘는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로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때 이게 아 이거 좀 너무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코피로 되는 게 있고 레퍼런스로 되는 게 있어요. 레퍼런스로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얘를 수정하잖아요.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 딸려 있는 애들이 다 수정이 돼요. 왜냐면 레퍼런스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참조.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레퍼러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그 그 메모리에서 이제 아, 어려워진다. <웃음> 최대한 쉽게 그이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 데이터는 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무브를 해 볼게요. 무브. 무브. 지금 무브라고 쳤고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가면은 어디 있어? 트랜스폼. 여기에서 보면 아이거로 찾으면 되겠죠. 무브 있죠? 얘를 갖고 이렇게 카,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Z축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래서 Z축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보세요. Z축으로 올라갔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얘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 나왔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카피가 된 거예요. 카피. 그래서 원본 데이터는 갖고 있고 카피된 데이터를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Z벡터만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만히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지오메티라고 써있죠. G. 그 다음에 0,0이라고 돼있고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 얘는 지금 모션이라 그래가지고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필요하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벡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벡터는 3개의 값인데 나중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7샵으로 하게 되면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보면은 지금 카피가 일어났죠. 카피. 그래서 제가 다른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원본 데이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원본 데이터는 카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해가지고 이제 카피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메모리 단계에서 이 카피가 됐으면 그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다른 메모리에다 카피한다는 개를 던져주는 거예요. 다른 컴포넌트에 지금 이건 제가 레퍼런스로 받아온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얘를 수정하면 얘가 수정이 다 되죠. 연결이 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거는 코딩할 때좀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오늘은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실 뭐중이 얘기하니까 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높아시면 한번 알아두세요 이 파일을 우린 이제 저장을 할 건데 저장을 할때그 파일이 예를 들면 제가 파일을 저장할 때 어,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제가 바이너리 파일을 저장한 거예요 바이너리 파일 바이너리 파일은 이그라스 오프 파일이 있어야지 이제 그열수 있는 건데 세이브 에이에서 보면은 여기 바이너리라고 적혀 있죠 근데 여기 ghx 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xml 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일단은 그만큼 더 컴프레션이 됐고 더 빠르게 읽어낼 수 있겠죠 바이너리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 제가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지금 제가 그이 그라스포 파일을 열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XML 데이터로 되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GitHub 같은 경우에다가 이 그라스포 파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이 GHX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제가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제 g h 저장을 하는 거고 이걸 저장되면. 지오메트리, 이, 그, 라이노 스크린 안에 있는, 라이노 씬 안에 있는 지오메트리는 저장이 안 된다. 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인터널라이즈 데이라를 해주게 되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뭐, 그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웃음> 그래서, 우린 지금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내친 김에 하나 더 만들어보죠. 뭐, 라인까지 해보죠. 라인. 근데 라인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밖에서 라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우리는 이 라인 말고, 그, 요걸 선택을 해보죠. 보면은 create a line이죠. between two points라고 되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풋값이 뭐야. p a a r m parameter i 미터 인풋값이. 포인트죠. 포인트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주고 만약에 다른 애들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들어올 수 있겠죠. 얘도 포인트니까. 그리고 얘도 포인트고 얘도 포인트잖아요. 가만히 올려놓고 보면은. 뭘 집어넣어볼까요? 얘가 얘를 집어넣어볼까요? 이렇게. 그럼 l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저는 F7번 눌러서 그리드를 없앴어요. 자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를 해볼까요? 이렇게 B에다가 드래그해서 드랍납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Z축을 바꿀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라인이 이쪽으로 갖다 붙겠죠. 그래서 결국은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라인의 데이터 스트럭처는 두 개의 포인트가 있겠죠. 시작점과 끝점.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각각의 또 포인트들은 x, y, z의 데이터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 그래서프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따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못 따라간다 하면 이제 반복 계속 따라서 하시고 전 비디오도 보시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C#을 해봐요. 야 C#, 해봐야죠. C 해가지고 클릭을 해보게, 해보게 되면은 여기 x, y라는 파라메터가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쭉 해보시면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름도 바꿀 수도 있고 뭐. My X. My X.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뭐, My B로 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A는 Output, Out은 콘솔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더블 클릭해서 그 패널을 불러와요. 요, 슬래시 슬래시고. 그래서 이제, 콘솔을 찍어 놓고, 화면 상에 찍어 놓고, 이제 이러고 코딩을 하는 거죠.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윈도우가 하나 뜨죠. 그래서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ID인데, 아좀 이렇게 좋진 않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써야지. 자 컨트롤 휠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이 보일러 프레이트 코드는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여기가 여기 우리가 들어갈 코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오브젝트, 오브젝트, 오브젝트 그 레퍼런스 오브젝트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컴포넌트 안에서 myX 있죠? 여기도 myX 있고 myB 있죠? myB 있고 G도 여기 있고, 여기도 G 있고, 그 다음에 outA 있죠. 아웃은 예, 어차피 그냥 인터널리 들어가는 거고. 이 데이터 페라메터를이 이름을 통해서 액세스를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오브젝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c 은 타입을 다 정해줘야 돼요. 이게 귀찮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웃음> 여러분들, 우리의 에러도 많이 잡아주고 더 프로그램을 잘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이드를 많이 해주는 그런 가이드 라인이 될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블 하나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인티저로 넣어 줘 볼게요. 제가 일부러 일부러 인티저를 한번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b. B에도 b 여러분들 더블로 주고 Z에도 타입인트에서다 더블로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다 오브젝트 되 있는데 OK 누르고 한번 이렇게 껐다 키면은 더블로 들어왔죠. 더블 더블 더블 레퍼런스 오브젝트. e o b 이건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디파인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p o i 3 d 라는게 있어요. 포인트 3 d 이 포인트 3 d 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라이 i 커 o 에서 지원해주는 하나 이제 api 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 드렸던 거, 여기 비디오 링크에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여시면 여기에서 어디 보자. geometry namespace 에서 만약에, 뭐, 설치해도 되고요 설치. 포인트 3D. 자, 더블 클릭하세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포인트 3D 멤버라고 나오고, 얘는 스트럭트라고 나오고, 여러분들 스트럭트, C나 C++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트럭처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요. 클래스랑 좀 다른데, 일단은 뭐, 클래스는 아니고, 얘는 스트럭처다. 그렇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죠. 그, 콘스트럭트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메소드는 이제 그아 뭐라 얘기하죠 행위 행위.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 메소드는 걷다 뛰다 먹다 이런 행위. 그리고 뭔가 엑세큐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프로퍼티는 뭐 이름, 키, 나이, 성별 이런 게 되겠죠. 말 그대로 속성이야 프로퍼티는. 예. 그래서 어, 라인의 프로퍼티는 x, y, z가 있네. 어, 뭐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고, 펑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그뭐 아, t o string 문자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add, add는 이제 포인트랑 포인트를 더해서 이제 벡터 그 칼큘레이션 해주는 거죠. 뭐그 정도, 혹은 distance to,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이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비교하는 거야, 랭스를 재는 거야.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일단은 항상 유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는 포인트 3를 친 다음에, 여러분들, 초보자가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이거예요. 로우 케이스냐, 아니면 캐피탈이냐. 항상 이걸로 실수해요. 항상 처음에 안 돼. 막다 따라 했어. 특히, 그, 제가 그, 미국 대학교에서도 티칭했을 때도 이거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애들도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똑같이 타이핑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항상 확인해 보세요. 캐피탈 썼는지 로우케이스 썼는지 어퍼케이스를 썼는지. 예를 들면은 C# 자바라든지 C++이나 뭐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는 약간 다 로우케이스를 쓰는 게 일반적인 그 저건데 그 C#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그 어퍼케이스예요. 그래서 엑셀 치게 되면은 아 자,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퍼케이스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일단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 신텍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P하고 닫히게 되면은 X치게 되면은 어, 어디 보자 p X 아 잠깐만요. P 포인트 해주고 아,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포인트 3D인데, 얘를 지금 포인트로 담았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 같아야 돼요. 이 클래스에서 이만큼의 메모리를 미리 할당해 놓고, 야, 만들어. 결국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포인트 3D라는 메모리를 할당해 주고, 이걸 만들 거야. 그리고 이 포인트 안에다가, 자, PT라고 하죠, PT. PT. 여기 PT. 이렇게 해줘야지 에러가 안 나요. 같이, 동일하게. 일단 지금은 렇게 배우세요그 다음에 pt 닫히게 되면은 x 하게 되면 이제 x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거 대문자죠. 예, 대문자여러분들막 소문자로 쓰신 다음에 안 돼요 하면은 안 돼요. <웃음>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거를 항상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일단 그런 게 있다. 그것만 좀 유념해서 봐라. 뭐 그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뜨죠. 이 에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 지금 PT는 지금 어사인이 됐는데 너한 번도 안 썼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든 오퍼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A, 캐피탈 A예요. 그것도 p i 탈 A고 대문자. 그다음에 PT해서 세미콜론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항상 세미콜론을 붙여주고 OK 누르게 되면 이제 에러가 없죠. 자 에러가 없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의 처음 C# 코딩입니다. 포인트. 포인트 하나 만들었어요. 0,0,0.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요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나마 c 샵 스크립트 그 에디터에서 좀 조, 인텔리센스 기능을 좀 지원해 주는데, 이게 지운 다음에 파란색 을를열면 이렇게 나오죠. 1부터 5까지. 그래서 화살표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보면은 이 콘스트럭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 1 이렇게 해서 페라멘트 시스로 닫아주면 이만큼 나오겠죠. 1,0,1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랑 똑같이 만들고 싶어. 이 컴포넌트를 대체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거야. 여기다가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페라멘트를 갖고 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여기 x, y, z 해놨기 때문에 x 부분에 뭐가 들어갈까요? my x가 들어가고 두 번째 페라멘트는 my b가 들어가고 세 번째 페라멘트에는 z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를 누르게 되면은 아, 지금 0 0이 뜨는 거예요. 왜이 값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디폴트 값으로 0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가 c o 페 y p a 해서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겹치니까 살짝 올려줄게요. 자, 쉽죠. 네. 여기까지는 굉장히 지금 단순하고 간단한 거를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아, 우리는, 이게, 지금, x,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미터를다 가져왔고, 타입을 명확하게 맞춰줬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10 해가지고, 얘는 지금 플롯넘 아, 어, 인티저 넘버인데, 얘는 인티저 넘버예요 근데 사실, 인티저 넘버를 여기 넣었을 경우에 에러가 떠야 돼요, 원래는. 만약에 지금 더블이잖아요. 근데 이그라사포 차원에서 지금 캐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캐스트라는 거는 데이터 타입이 달랐을 때 바꿔주는 건데, 아, 한번 여러분들 이 찾아보시고 나중에 제가 이게 꼭 다뤄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때 할게요.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면은 너무 머리 아프기 때문에 어쨌든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에디 t 들어가서 얘를 리얼 넘버로 바꿔 주면 이제 이렇게 플롯 넘버까지도 갈수 있겠죠. 그러면 좀더 디스크리트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더 퍼시전이 높은 포인트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네, 이해 되셨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얘는, 얘는 라인을 여기다 연결했네요. 우리 라인까지 한번 해보죠. 사실 포인트 하나만도 할게 되게 많은데, 일단 해보죠. 확대를 쭉좀 해보고, 우리는 지금 PT 제가 0으로 할게요. PT 0으로 받았어. 얘를 그 다음에 얘를 또 똑같은 걸또 만들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카피 페이스트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타이핑 하세요. 예, 네. 이 교육이니까 카, 타이핑을 다 하셔야 돼요. 포인트 3D 한 다음에. 여기 여기는 지금 두 번째 페라미터가 열려야겠네요? 그러면은 가까이 가가지고, 플러스를 계속 눌러줘.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y1, 1로 다 바꿔주고, z, z1로 바꿔주고, 얘는 이제 0으로 바꿔주죠. 아, 어, y0. 그 다음에 얘는 g0. 자, 이렇게 해주고, 껐다가한번 켜주고, 그럼 여기도 바꿔주면 되겠죠? 이거대로. 그죠? X0, Oops. Y0, 그 다음에 Z0.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똑같이 카피, 여러분들 타이핑 치세요. 저는 카피할 거예요. 네. 따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아, 일단 플레이를 시켜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무슨 에러가 뜨는지 한번 봅시다. 자, 딱 보니까 어? 지금 우린 오브젝트를 더블로 컨벌트 할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타입을 정해주지 않았네요. 더블. 다 더블로 하세요. 더블. 더블. 나중에 제가 유니티 강좌를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플롯 넘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퍼시전이좀 떨어져요.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게 렇 중요하진 않을까 그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라인노 설계 툴이기 때문에 좀퍼시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음, 뭐야. 더블 넘버를 많이 쓰죠. 어,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시켜주면. 자, 아, 66번째 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66번째 줄. 어? pt, 라는페라미터가 없죠. 일단은 임시적으로 0이라고 해주고, 플레이 시켜주면은. 드디어 이제 그 앵그리 컴포넌트 빨간색 컴포넌트에서 이제 바뀌었죠 지금 이 컴포넌트는 사실 포인트 하나랑 두 번째 포인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보기 좋게 하죠 일반적인 패션으로 하죠 자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주고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주고 저장할 이름을 이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외우세요 컨벤션이에요 네, 외워주시고 자, 여기까지 했다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라인을 만들어야 되죠? 똑같이 한번 가보죠. 라인, 라인이라고 친 다음에 파란티시스를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풀네임을 다 치고 들어가요. 지오메트 라이노 지오메트리, 라인이라고 쳐봐요. 그 다음에 파란티시스를 열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우리 라인을 집어넣을 건 알아. 그 다음에 ln이라고 하고 u 한 다음에 한번 쳐보죠. 그럼 얘가 좀 알아 먹을 것같아 나중에, 제가 그, 플러그인 만드는 거에 설명해 놨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게 되면, 이게 다, 그, 인텔리센스 기능이 있어서, 쉽게 쉽게 할수 있어요. 자, 다시 펜트시스 열어보면, 어, 이제 나오네요. 이 new라는 키워드가 이걸 트리거 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버, 넘버를, 넘버를 다 넣음으로써도 가능하고, 그죠? 여기 보면은, x1, y1 해서 쭉, 더블 넘버를 넣어도 되고, 포인트를 두 개를 넣어도 되고, 포인트 하나랑 벡터 하나를 넣어도 되고 포인트 하나 넣고 벡터 넣은 다음에 랭스를 더블로 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컨스트럭트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앞에 거 갖고 오면 되죠 이렇게 그죠? 얘는 이제 라인을 컨스트럭트 하는 거그 다음에 여기서 ln, line 해서 OK 누르게 되면 오, 라인이 나왔어요 라인이 라인이 그렇죠? 라인이 나왔죠. 자, 여기서도 보면 라인이 여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Ctrl C,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랭스도 나오고, 랭스도 나오고. 요번에, 요번에 제가 플러스 누른 다음에, 지금 라인이나 오브젝트가 나온 거예요. 라인이나 오브젝트가 가령 여기서 라인이라고 치게 되면, 얘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포인트를 예로이 포인트를 이걸 받으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이거 라인이니까. 그래서 라인은 라인으로만 받아 줘야 돼요. 데이터 타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따로 이 랭스를 가져오고 싶어. 랭스. 그래소퍼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커브가 있을 거예요. 커브에서 제가 얘기했죠? 커브가 여기 쭉 있어. 커브가 있고 커브 툴 있고 서피스 있고 서피스 툴 있고 솔리드 있고 솔리드 툴 있고 그런 것처럼 커브를 컨스트럭트하고 뭐 하세요? 아나리시스가 있겠죠. 여기 보면 어, 랭스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랭스 랭스를 클릭을 해주면 은 얘를 통과시키게 되면 얘는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가 더블, 더블인 더블 데이터 스트럭처가 나오는 거죠. 1 2이란 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죠. 어, 여기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b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b, b equal 한 다음에 이렇게 double 해서 이번에는 length라고 치고 그 다음에 ln에 닫치게 되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behavior가 있고 property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메소드가 있고 메소드는 형식이야. 만약에 내가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뛰다, 걷다, 먹다 이거 행위잖아요. 그런 메소드가 있고 키 몸무게 이런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다라는 엑스큐션을 그러니까 펑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웨이트 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이트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안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알수 있겠죠. 어 라인은 랭스가 있어. 아마 디자인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누른 다음에 랭스라고 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얘는 보시면은 앞에 이런 뭐 뭐야 이게 그 이렇게. 전뭐 공구가 있죠. 얘네들은 프로퍼티야, 프로퍼티. Property. 그러니까 값을 가져올 수 있어. 하지만 얘네들은요, 펑션이에요 펑션. 펑션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 오브젝트를 넣어주라고 하죠. 이퀄이 되는지. 만약에 는 오브젝트가 이거랑 같다면 블리언이 리턴되니까 그 true나 f a l 가 나오겠죠. 예,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 나중에 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아, 알아두세요. 지금은. 그래서 랭스 해가지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패런트 시스 하면 안 돼요. 얘는 프로퍼티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 랭스를 이렇게 갖고 오면 되죠. 마이 랭스라고 하죠 마이 랭스. 랭스. 마이 랭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누르게 되면 자 봅시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오, 나왔죠. 네, 마이런스가.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훌륭히 해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 잘 알면은 웬만한 것들 다할수 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오메트리는 거의 벡터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올려놓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 계속 한번, 뭐,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한번 끌고 가보죠. 여기에 그런 컴포넌트가 있나? 매스에 있을 거예요, 매스에. if라는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뭐, larger than, 이렇게 있네요. 오케이. 자, 이게, 지금 이 값이 10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크다면,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트르고, 트르고, 오케이. 자, 제가 얘를 뭐 위에 걸로 해주고, shift 키로선 밑에 걸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놔둬준 다음에 제가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어? 지금 9.8 나왔죠. 이거보다 줄어드는 순간 바로둘다 다 False False가 떴죠. 이거는 크거나거나 크거나고 하 이거는 같은 상태에서 크거나예요. 네, 그런 컨디션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컨디셔 a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야.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반복이거든요. 반복, 반복 중에서 이런 컨디셔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같지만 이게 바로 디자인 알고리즘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이센셜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 크냐 작냐, 이 크냐 작냐를 가지고 로켓도 쌓올리고 무인 자동차도 만드는 거예요. 그 자율주행, 오토모머스비레이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지금 작으니까 포이스가 뜨고 크니까 트루가 뜨죠. 예, 우리 동일한 거 한번 만들어 보죠 안쪽에. 자이번엔 제가 C로 하나 해주고 더블클릭한 다음에 음이번엔 이제 C 이제 우리가 일단 그불련밸류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불 해가지고 Is Bigger? 라고 쳐볼게요 일단 얘는 데이터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방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If 해가지고 어, My Length가 일단 이게 신텍스예요. 이게 신텍스야. 그래서 만약에 아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my length가 크다면 크면 크다면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t v 류를 넣어줄게 요 제가 그냥 타겟이라고 넣을게요. 타겟 타깃. 타겟이라고 해주고 이 타겟보다 크다면 얘는 우스. 얘는 tru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lse 해가지고, is bigger는 false가 되는 거죠. 그리고 c, 아, 왜 이러지? c는 is bigger를 넣어주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execute 시키면은 에러가 떴네요. 자. 지금 또 데이터 타입에문제 생겼네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데이터 타입을 더블로 주고, 약간 10으로 줬었죠우가10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시도 시프트키 누른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false가 떴죠. 얘를 바꿔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얘네들을 바꿔줘도 되겠죠. 어, 얘를 눌러 줘 볼까요? 얘를 영영으로 주고, 얘 아니면 영으로 가, 다 영으로 보내버리고, 얘를 쭉 밀어주면은, 자, 10일 넘어가면서 딱 걸리죠, 이렇게. 예. 자, 똑같은 기능을 지금 제가 이제 만들어본 거예요. 랭스에서, 그래서 사실 그라스포를 쓰게 되면 너무 정신없어, 이 이게 <웃음> 너무 복잡해져.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복잡한, 이 복잡한 컴플렉시티를 어떻게 이게 하나에 끝냈죠? 단순하잖아요. 포인트 만들어, 라인 만들어. 지금 이걸 제가 좀 복잡하게 했는데, 더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자, 이 정도로 이제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OK 눌러주시고. 아,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여기 있는 컴포트 한번 만들어보죠. 또 다시. 아, 그 중에서 요거 한번 만들어보죠. 엔드포인트. 이거 굉장히 많이 쓰죠. 라인이 있으면은, 하나의 라인이 있으면은, 이건 지금 라인 엔티티죠. 요거를 클릭해서 얘를, 아, 얘를 클릭하면 라인이 나오죠. 이 라인 엔티티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시작점과 끝점으로 어떻게 보면은 커브에서 몰라 내려온 거, 포인트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다시 얘를 콘솔을 시켜 보면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예,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사실은 뭐우린 여기 안에서 이미 이거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중요하진 않은데 새로운 시작 컴포넌트 한번 만들어 보죠. 시작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라인을 가져오는 거야. 우프, 여기다가. 그래서 LN, 다 로우 케이스로 하고, A를 가져오는 거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타입 힌트는 뭐냐? 라인, 그렇죠? 라인이라고 해주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이 LN은 지금 라인이나 타, 타입이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 일단 LN 갖고 와서 단 누르게 되면은, 프로퍼티가 뜨겠죠? 얘네들은 프로퍼티고 얘도 프로퍼티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뭐죠? 그 삼차원의 사, 사, 그 박스가 있는 것처럼 그림이 되어 있는 것들은 펑션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선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첫점과 끝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포인트 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 잠깐만요. 어, 쭉 보죠. 쭉 쇼핑을 해보면은. 어,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 애이라는게 있죠. 여기서 제가 0을 해볼게요. 0. 이게 지금 T값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T값. 그래서 이제 A는 0하게 되면 이게 무조건 시작점이 나와요. 무조건 시작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시작점이 나오죠. 0,0,0. 그래서 0, 0. 0,0,0. 0. 만약에 움직이면 은 0,1, 이파라미터가 전달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끝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끝점을 어떻게 잡냐면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죠 그냥 일단은 끝점을 뽑아내야 되니까 b로 해주고 그 다음에 b는 ln 그 다음에 point at 해서 이번엔 그냥 1로 해봐요 1 이게 tvalue는 length 값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1 해봐요 그래서 플레이 시켜주면 b로 값이 나오겠죠 자, 5점.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라이노가 좀그 그라스퍼가 버전이 좋아지면서 조금, 아, 뭐라 얘기하지? 내부적으로 좀 클린하게 많이 도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게 거의 길이가 10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아, 얘기해줄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이게 지금 10이면은 시작점과 두 번째 점이 거리가 10이에요. 그러면, 리패, 그러니까, t값도 10, 10으로 넣어야지 끝점이 잡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이 라인이 길이가 얼마가 되든 간에 시작과 끝을 0과 1로 보는 거. 야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 비디오도 만들어 놨으니까 보세요.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 궁금하면. 그래서 무조건 길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끝을 1로 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로 했을 경우에 무조건 끝점이 나오는 거야. 예, 네, 무조건 끝점이. 네. 그래서 옛날엔 어떻게 썼냐면은 얘를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위 파라메터라이즈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혹은 여기에 있었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위 파라메터라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 없네요. 오케이 뭐 일단 뭐 되니까 뭐크라우스퍼 버전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성능 이 향상이 있는 것 같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쉽게 끝났네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라인이잖아요, 라인. 예? 라인인데 한번 라인을 한번 찾아보죠, 라인을. 자, 라인이라고 치게 되면 뭐 많이 있죠.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지금 라인스트럭트. 자,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은 라인이죠. 라인 멤버. 지금 제가 무엇을 보여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인헤런턴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 드리고 싶은 건데 어쨌든 지금 라인 지오메트리 데임 스페이스 안에 있다라고 나오고 자.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제가 ln 친 다음에 단 눌러서 아, 2 투라는 오케이 여기 있네요. 투 넛스 커브라는 게 있어요. 투 넛스 커브.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패 e 티시스가두개 붙어 있죠. 붙어 있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데펑 o 션이라는걸볼수 있고 지금 인풋 값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넛스 커브라는 게 나와요. 이 퍼블릭은 이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 액세스빌 그러니까 액세스를 할수 있냐 없냐 뭐 그런 건데. 아, 이렇게 해주고 동일하게 따라 해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눌러주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때로 한번 새롭게 파라미터 하나 만들어봐요 C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C로 바로 빼줘봐 이렇게 대문자 C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line like c u v e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넙스 커브가 나온 거예요. 지금 사실 넙스 커브가 나온 거고 이넙스 커브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은 자 여기서 그냥 커브라고 하고 여기서 라이노 주오메트리 넙프 커브라는 그 클래스가 있죠 이걸로 제가 받아볼게요 자 보시죠 이거는 그 메모리를 할당할 거고 이거 위해서 이, 이 이름을 위해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탈스크립트도 뭐 래시라든지 바라는 게 있고 사실 이것도 바로 받아도 되긴 되는데 에러 안 나요. 이렇게 해도. 근데 안 좋은 학습 방법이고 이걸 다 써주세요. 이 아웃풋이 뭔지. 내가 라인에서 투 넙스 커브라는 펑션을 하게 되면 이 아웃풋이 넙스 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일로 저장이 된다고요. 근데 얘 타입이 다른 게 오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자 C는 커브해주면 아이고 커브해주면은 동일한 게 나오죠. 자, 플레이하면 동일하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 Curve라고 치고 단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인가? 여기다. 포인트 앳 스타트가 있고 또 Curve 치고 이게 지금 p a n t s 를 해줘서 라인을 끝내줘야 그 다음 게 i n t e l l i e n e 기능이 먹는 것 같아요. 오케이 포인트 앤드도 있겠죠. 앤드 이렇게 이렇게 가져오는 경우 수도 있어요. 제가 뭐한 거냐면 라인이라는 라인이라는 그이 프로퍼티 있잖아요. 이 프로퍼티 property. 이 프로퍼티를 제가 그 넛스 그러니까 스 커브로 바꾼 거예요. 넙스 커브로 바꾸면 넛스 왜넙스 커브로 바꿨냐? 넙스 커브에는 이이이페라미터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용을 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커멘트다운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안 뜨겠죠 아무것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A는 이렇게 뜨어주고 B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시켜주면 이제 에러가 안 되죠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캐스트예요 이게 그 라인에서 커브로 캐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캐스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감이 있으니까 패밀리가 어떻게 그 에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확인한 그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제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포인트도 만들어 만들어 왔죠. 자 그래서 라인이 있고 이 컴포넌트를 통하면은 이거 제가 그냥 꺼줄게요. 꺼주고 얘도 그냥 코멘트 아웃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컴포넌트랑 이 컴포넌트랑 동일한 컴포넌트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 길이가 10보다 컸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미들 그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보죠. 중간, 중간점 중간 포인트를 자 어떻게 하냐면 10보다 컸을 경우에는 어 저도 한번도 안해봤는데 글스서퍼에서는 <웃음> 어, 어떻게 어 해야 되지? 글스서퍼를 잘하시는 분이 필요한 때인데 자.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라스퍼를잘안 써서 어 이게 제가 알기로는그라스퍼가 루프랑 if 구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그 일단 뭐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 라인의 그 중간점을 잡아주는 거죠. 네, 중간점 그래서 그 커브에 가보면 제한적인 툴을 가지고 쓰려니까 쉽진 않네요. 포인트 온 커브 이걸 해볼까요? 그래서 얘를 갖고 오게 되면, 자 라인을 켜 보게 되면 0.5죠. 0.5는 뭐죠? 그 t, t t 값에서 0은 시작점이고 1은 끝점이니까 0.5는 오케이 다시 만들어 주죠. 다시 만들어 주죠. 자 0.5는 중간 값이 되겠죠. 중간 값. 이렇게, 중간 값.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간 값을 구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새로운 컴포넌트 하나 더 만들죠.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라인을 갖고 왔어요. 라인을 갖고 오고, 그, 이렇게 하죠. 불이라고 하나 주고, 이거는 true false b o l l i a n value가 될 거예요. 그죠? true plus b o o l e a n valu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불이 true면, do this e r r 자, 됐죠? 이렇게 가져가 지고 얘는, line이 되고, line 들어왔고, 얘는, b o o l e a n 으로 넣어주고, b o o l e a n 들어왔고, 근데 왜 angle이냐? 60분에, 아,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if, for, 이런 것처럼 이미, 그니까 지정된 언어예요. 그래서 아 그냥 Execute 이라고 할게요. Execution 이라고 할게요. Execution 이라고 해주고 또 Execution 이라고 해주고 그래서 한번 껐다가 아 껐다가 키보고 플레이 누르니까 되네, 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 껐다 켠게 안전하고 좋죠. 자 Execution 이라는게 이제 VL고 LL고 n 돌아와서 일단 우리는 포인트 두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포인트 0에다가, 제가 ln에서, 어, 포인트 s에서 제가 0을 하나 받아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여러분은 카피하지 말고 타이핑 치세요. 하나 들어보고, 하나 들어오고, 그럼 지금 포인트가 두 개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일단 이거를, 어, 일단은, 오케이. a 하고, ln 해가지고, 포인트 s에다가 0.5를 주면 되잖아요. 그쵸? 아까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면은 얘는 항상 믿을 점일 거야. 볼까요? 여기서 라인이 있고 얘는 항상 믿을 점이겠죠. 그래서 이 라인이 아무리 바뀌고 크기가 막 바뀌어도 항상 중간점을 이제 지향 중간점을 찍어놓겠죠. 왜냐면 이파라미터 이 자체가 0.5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할 거냐면은 사이즈가 10 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미드 포인트를 찍지 말고 10 보다 컸을 경우에 미드 포인트를 찍어라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금 9 지금 여기 나왔죠? f a l 나왔죠? 이 밸류를 넣어주면 되네 이렇게 c u t i 에 그럼 이제 당연히 이건 10 보다 작작기 때문에 이걸 안 찍고 만약에 10보다 랭스가 커지면 그때 이제 찍게 되게끔 만들고요. 지금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if statement에다 아무것도 안 넣어서 그래요. 네. 자, 지금 나오죠, 여전히. 근데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얘를 여기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당연히 10보다 작으니까 안 나오겠죠, 미드 포인트가. 넘는 순간 나오죠. 그죠? 작아지면 안 나오고, 넘는 순간 나오고. 그래서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사실 얘네 두 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해보죠. 뭐. 이렇게 하면은 <웃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로 이게 넘는다고 하면 엑스큐션하고 아니면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라이노 API를 이용한 거고 제가 특별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가장 이제 벡터를 많이 이야기해주거든요. 제이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산을 해서 한번 해보죠. 그래야지 라이노 API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라인노 API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 내가 원하는 것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죠. 일단은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갖고 오고, 다고 오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우리는 포인트 하나 더 만들죠. 포인트 3를 해가지고 P 아, 미드 포인트라고나. 미들 포인트, 아, MPT로 하죠. MPT로 하고 new 한 다음에 Point3D를 0, 0, 0으로 그냥 더미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야 나중에 이 숫자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MPT. 근데 사실 이렇게도 해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런 것도 될 걸요. Point3D에서 point 다치게 되면은 여기 Origin이라는 걸로 해도 되죠. 네. 우리 지금 이건 이제 스테틱 펑션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진도가 나가면 그때 배우고 아, 또 헷갈릴 수 있겠다. 그냥 우리 배운 대로 배운 걸로만 하죠. 3D 0, 0, 0. 그렇죠? 그래서 NPT에서 이제 미드포인트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 이제 하나의 선에서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그 원바이 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x라고 쳐주고 x는 그 일단은 P1에서 P1의 X에서 빼주는 거야 P0의 X를 빼줘요. 그 다음에 나온 값을 거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온 값을 곱하기, 아, 곱하기 0.5로 해줘요. 나누기 2로 해도 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 계산된 값을 어떻게 하면 되죠? P0의 X에다가 더해주면 되죠. capital X죠. 더해주면 되죠. 일단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저는 카피했지만 여러분들은 타이핑 치세요 자 캐피탈, 캐피탈. 다 오퍼케이스로 해주고 그 다음에 A는 MPT라고 해주고 소문자네요 자 됐죠 자 제대로 돌아가는지 봅시다 아 우리 Z축을 안했네 Z축을 해줘야지 쭉. 이게 되게 막 귀찮고 멀든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직관적이고 나중에 여기만 뜯어서 쓸 수도 있고 되게 훨씬 더 편해요. 예. 이렇게 플레이 시키게 되면 중간점이 나오죠. 이건 이해되시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빼. 어차피 0,0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길이가 나와요. 예? 길이가 나온 다음에 길이를 0.5로 곱하거나 나누기를 저는 나누기 잘안 쓰거든요. 곱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좀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절반으로 해 주면은 값이 나오겠죠. 주번 절반 값이. 그 상태에서 이 x의 오리진부터 이 절반값 나온 것들 더해 주면 미드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느 프로그램언 어느나 다 똑같죠. 사실 라이노 아니더라도 뭐뭐 뭐. 파이썬으로도할 수도 있고, 뭐, 캔버스 API 갖고도 할 수도 있고, 웹질로도 할 수도 있고, 뭐, 그,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미드포인트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라임, 그, 3ds max라든지, 마야, 파이썬 여기서도 다 가능해요.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자, 이렇게 해서, 그, 얘가 만약에, 이렇게, 거리가 10보다 줄어들면은, 포인트가 안 나오고, 10보다 커지면은, 포인트가 나오고, 예, 요렇게 이제, 아, 어, 되는, 아 지금 그니까 오퍼레이션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도 뽑아보고 포인트도 만들어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죠. 자 이거는 이제 그라소퍼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한 거고 이거는 c 샵으로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아, 여러 번 반복을 해보세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포인트랑 라인만 썼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외워두시고 익숙해 익숙하게 하시면은 다음 진도 나갈 때도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